반갑습니다.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었죠. 어떤 글이냐면 이 코로나19,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점점 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도나 메소드 그리고 릴리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 집단 무의식 속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어, 릴리징을 해보자 어, 과거에도 어, 어떤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러한 관념들이나 어, 우리 이미지, 욕구들을 어, 릴리징하고 어, 정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 굉장히 많은 어, 변화들이 나타났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런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 강렬한 욕구와 그리고 이미지들, 감각들, 소리들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댓글들도 많이 어 적어주셨어요. 응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집단 무의식 속또 잠재의식 속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욕구와 이미지 감각들을 릴리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릴리징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일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도나 메서드를 진행을 할때 사실 나의 개인의 뭐 아니와 나의 개인의 풍요를 위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진행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 지금 이거는 뭐 집단 무의식이고 공공이니까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레스터 레본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헤일 드와스킨 선생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전체를 위해서 릴리징을 하게 될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개인이다. 라는 거예요. 어, 이걸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의 의식세계는 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표면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원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게 될때 우리는 그 근원에서 뻗어나온 줄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은 근원에서 뻗어나왔잖아요. 뻗어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근원의 개념에서 보게 될때 하나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리 공유하고 있다고 라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은 뭐내 몸이 하나인가? 뭐지? 생각이 하나라는 건가? 그냥 뭐 통했어! 막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각각의 개체가 돼서 내가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는 개체성이야. 이런 개체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들이 바로 이 손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손의 개념에서, 이 근원의 개념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즉이 의식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릴리징하고 내가 정화하고 내가 허용하고 흘려보냄을 통해서 다같이 갖고 있는 의식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릴리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어, 릴리징을 하실 때 어, 명상 자세와 비슷하게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대부분 하실 때 눈을 감고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눈을 뜨고 하셔도 어, 관계는 없지만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감각과 어, 시각 청각 촉각을 릴리징해서 많이 어, 보조 도구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을 활용하는 게더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이제 바로 우리 코로나 19 어, 릴리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식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소리, 감각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감각을 느끼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든 지금 여기에 나의 내면에서만큼이라도 그대로 둘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흘러가도록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식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소리, 감각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내면을 지나가도록 그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독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19를 떠올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이미지 소리, 감각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나의 의식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툭하고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나 소리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집단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속에서 모두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고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지 않았던 것 같았던 이미지, 소리, 감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면에서 떠오른 이미지, 소리, 감각이 통제, 인정, 안전, 분리 또는 하나의 욕구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해당 욕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떠오른 이미지, 소리, 감각이, 통제, 인정, 안전, 분리, 하나의 욕구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해당 욕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내면에 집중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오직 나의 내면에서 만큼이라도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미지, 소리,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미지, 감각, 소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내면의 감각과 관련한 욕구를 확인합니다. 이 이미지, 이 감각들을 느낄 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바꾸려는 욕구를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를 이와 관련된 것들을 바꾸려는 욕구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한 이미지, 소리, 감각을 확인합니다. 이 이미지, 소리, 감각들에서 어떠한 욕구들이 느껴지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욕구가 느껴지든지 간에 이것을 툭하고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구 경북에 집중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미지, 감각, 소리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느낌에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각들에서 이 이미지들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욕구들을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툭하고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집중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미지, 소리, 감각을 확인합니다. 이것들이 나의 의식을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내면의 욕구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내면에서 만큼이라도 아주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 1%만큼이라도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열어두고 아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나의 마음을, 욕구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집중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나의 내면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소리, 감각을 확인합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나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소리, 감각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계를 바꾸려는 내면의 욕구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전세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생각들, 관념들 이 모든 것들을 단지 나의 내면에서 만큼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됐습니다.